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찌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홈 섹션을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유튜브가 업데이트 되면서 약간 바뀌었는데요 제가 바뀐 상황을 홈 섹션을 꾸미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왔을 때첫 번째 화면은 주목할 만한 동영상 나와있고요 예고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비구독자 대상 채널 예고편을 올릴 수 있고 재방문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 이두 가지를 어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천 섹션을 이렇게 다양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인기 업로드 예정된 실시간 스트리밍 업로드 추천 채널 그럼 여러 재생 목록 해가지고 어 재생 목록을 여러 가지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쩌면니 꿀팁 채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채널로 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어쩌면니 라이브 채널로 왔습니다 채널 맞춤 설정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을 안 하셨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비구독자 대상 채널 예고편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 그리고 추천 섹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비구독자 대상 채널 예고편이라는 것은 시청자 분 중에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이 보시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예고편으로 할 영상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은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 제 채널에 왔을 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거죠 우측에 추가를 누르시고 추천하고 싶은 영상을 클릭만 하면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섹션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섹션 추가를 누르시고 원하는 섹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업로드하고 인기 업로드 이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업로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업로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섹션 추가해서 인기 업로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영상을 분류해 놨다면 재생 목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섹션 추가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리면 재생 목록에 단일 재생 목록 생성된 재생 목록, 여러 재생 목록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네 채널에 재생 목록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뜨고요. 만약에 재생 목록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뜹니다. 재생 목록이 없다면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섹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섹션 추가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은 채널에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은 제가 구독한 채널 중에 선택한 채널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섹션 추가해서 밑으로 내려서 추천 채널을 누르시면 추천하고 싶은 채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섹션에서 여기 빠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순서가 바뀝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정이 다 끝났다면 우측 상단에 게시를 누르면 게시가 됩니다 만약에 비구독자 대상 채널 예고편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다시 점점점 세개 옵션을 누르시고요 동영상 변경을 누르시면은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삭제하고 싶다 점점점 세개 점점점 세개 옵션을 눌러서 동영상 삭제를 누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섹션도 마찬가지예요 섹션도 우측에 점점점 세 개를 눌러서 섹션 삭제를 누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경됐다면은 변경한 거를 저장하고 싶으면 우측에 상단의 게시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어쭈비니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